반갑습니다. 페터쌤입니다 이번 레슨은 요게베스의 노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은 f 장조입니다오도권에서 봤을 때 C에서 한번 내려가면 F가 되고요 F에서 도레미파솔라 시도하게 되면 f 장조가 됩니다. 조표는 플래시 하나 있습니다. f 장조의 주요 3화음은 1도화음인 F, 4도화음인 Bb, 5도화음인 C, 그리고 부사화음은 2도 화음 G 마이너, 3도 함 A 마이너, 그리고 6도 화음 D 마이너 이렇게 되고요. 이 노래에서는 다른 코드들이 약간 사용이 되었습니다. 어, 곡의 전주는 아카펠라로 선율을 노래하는 것으로서 반주를 따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전주는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먼저 네 마디 코드 진행을 한번 볼게요. 먼저 1도 화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이되어 베이스만 A로 가고요. 그리고 여기가 좀 특이한데 1도 베이스가 올라가면 4도로 가는 게 맞아요. 진행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곡에서는 베이스는 B 플랫으로 두지만, 오른쪽 화음은 5도 화음, 즉 C 코드를 씁니다. 이것이 뭔가 C7에 전이 된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4도인데, 그냥 4도를 짚지 않고 5도를 짚었다가 4도로 짚어요. 이거 좀 특이합니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1도화음 그리고 베이스에 로 가고 오른손은 C 코드, 베이스는 B 플랫 그리고 다시 B로 오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다시 내려갑니다. F 코드의 베이스는 A 그리고 2도화음은 G 마이너 7의 형태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5도 5도를 C7을 치는 것보다 B 플랫 코드의 베이스 C를 치는 게더 듣기가 좋아요. 그리고 1도화음 F로 마무리가 되고요. 그리고 오마디에 다시 1도화음인 F로 시작하기 위한 코드는 일반적으로 C7이나 이건 이게 너무 올드하다고 느껴지면 Bb 그리고 베이스는 C 이거 쓰는데 여긴 좀 특이해요 Bb을 마이너로 써요 그러면 약간 꼬인 느낌? 약간 단조스러운 느낌이 나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베이스는 F고 Bb 마이너의 6를 사용합니다 괜찮죠? 네, 다섯 번째 마디부터 또네 마디를 보자면 코드 진행은 거의 흡사합니다. 1도와 베이스에로 가고요. 4도로 가기 전에 C 한번 짚고 b 플러스로 가고요. 그리고 G-7로 가기 위한 코드를 두 번째 마디에서는 F로 썼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진행을 택했는데요. 두번째는 똑같이 반복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Gm 2도 화음에 5도 화음인 D를 빌려왔어요 베이스는 A가 나오고요 Gm7 2도 화음 그리고 5도로 갔다가 1도로 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일단 8마디 보셨는데요 8마디가 코드 진행이 같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16마디의 코드를 보신 셈이에요 여기까지 노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네, 반주 형태는 4비트를 계속 치는 것도 괜찮겠지만 아르페지오 른손은 코드 한번 치고 그동안에 왼손은 아르페지 그것을 골고루 섞어가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후렴에 들어가기 전에 그 사이에 네마디가 나오는데 여기 코드가 많이 어좀 복잡하고 특이하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도 화음은 C인데 마이너 형태로 나오는 좀 특이한 형태가 나옵니다 C-7 그 다음 마디는 G마이너가 나오는데 G마이너의 오도인 D를 빌려왔어요 그리고 4도 화음의 마이너인 Bbm6의 형태로 나오고 베이스는 Db이 나옵니다. 그리고 베이스가 반음이 내려가서 C, C. 그리고 코드는 F코드 반음이 더 내려가서 G7의 베이스는 B 이 코드는 5도 화음인 C의 5도를 빌려왔어요. 아 제가 앞서 네 마디라고 그랬는데 여덟 마디가 되겠네요. 그것이 비슷하게 반복이 됩니다. C 마이너스 7 그리고 다시 D가 나오고 G 마이너스 7. 그리고 B 플랫 마이너 베이스는 D 플랫. 그리고 F 베이스는 C. 똑같이 G 베이스는 B. 그리고 C 서스포 그리고 해결. 여기까지가 여덟 마디입니다. 노래를 한번 볼게요.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 흔들,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그리고 바로 후렴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1도 화음 F 그리고 3도 화음인 A 마이너 7의 형태로 나오고요. 그리고 6도 화음 D 마이너. 그리고 아까 나왔던 5도 화음 C 의 마이너 형태로 나오고요. 같은 코드이며 베이스만 F로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마디는 5도 화음인 C의 5도 화음인 G 베이스는 B 그리고 베이스가 반음이 내려가서 C9의 베이스 B 플랫. 그리고 3도 화음인 A 마이너, 6도 화음인 D 마이너, 2도 화음인 G 마이너 7, 그리고 5도 C 그리고 F 1도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부분의 코드가 아, 들으시면 이런 진행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코드가 진행이 됩니다 아주 일반적이진 않아요 후렴 한번 노래를 들어보실게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후렴은 4비트 반주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분위기에 따라서 아르페지오도 괜찮겠고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4비트를 좀더 선호하게 되네요. 아무래도 후렴은 좀 강하게 불러야 되니깐요. 네, 이번 레슨은 요게벳의 노래를 보셨고요. 지금 F장조로 말씀을 드린 건 어, 남성 키입니다. 이 노래가 원래 12년 노래거든요. 요즘에 뜨긴 했지만 12년 노래는 남성분이 노래를 하셨기 때문에 F 코드고요. 요즘 유튜브에 많이 나오고 있는 조성은 C장조예요. 여성 키이고요. 아, 두가지 F장조와 C장조의 악보 모두 제 블로그에 링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은 아니겠지만요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 이번 레슨 요괴배의 노래 한번 보셨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 다음 레슨 때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